작다고 무시하는 순간 빼박켄트 끔살가 오늘은 각 영화 속에 등장했던 인상적인 쪼꼬미 괴물들을 만나봅니다. 거대한 괴수의 활약이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 링크 참고해주시고요 달콤살벌한 영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느 날밤 앞마당에 있던 나무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 쓰러진 후그 자리에 정체를 알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생겨나게 됩니다. 밤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리고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구멍의 정체 그곳은 다름 아닌 지옥으로 통하는 출입구였던 것인데요. 지옥문을 통해 모습을 드러낸 공포의 작은 악마들 맑고 고운 눈동자와 키스를 부르는 돌출형 입술 도발적인 표정을 남발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사커킥을 차올리게 만들었던 이 아이들은 주로 때를 지어 몰려다니며 뜻밖의 협동심 을 선보이는 등 단체 생활에 최적화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혼자 있을 땐 딱히 위험해 보이지 않는 느낌이라 막 친구 먹어도 될 판이긴 하지만 뜻밖의 변신합체 스킬을 발동하여 프리허그를 걸어오기도 하니 괜히 이런 꼴 보고 싶지 않으면 딱히 친구가 될 이유는 없을 것 같네요 참고로 막판에는 모두가 힘을 합쳐 디몬너더라고 불리우는 악마들의 왕을 소환하게 되는데요 보기와 달리 내구력은 개똥이라 폭중용 로켓에 맞아 절명하는 안습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음 역시 친구라도 될걸 그랬나 보네요 그날 고향에 있는 친구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게 된 고고학자 히에다는 집 근처에서 의문의 묘지가 발견되었다는 얘기에 호기심이 발동 조사차 고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어마무시한 것이었는데요. 치카모토 신야감독의 1991년작 요괴언터 히루코에서는 인간의 머리를 잘라 자신의 몸통으로 삼는 요괴 히루코가 등장합니다. 아무래도 설정부터 이렇게 가열차다 보니 영화 속의 히루코는 세상참담한 비주얼을 선사하게 되는데요. 일단 여러 개의 다리를 이용해 엄청난 속도로 이동이 가능하며 긴 혓바닥인지 촉수인지 본지를 렐름거리며 멘탈을 찢어서 심신을 피로하게 만드는 공격을 전개하기도 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는 뜬금없이 날개가 돋아나 스펙타클한 고개 비행을 시전하는가 하면 갑자기 달밤에 호수가에 누워 노래를 불러 제끼는 등 정말 가지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랬죠. 참고로 꼴에 벌레라고 살충제를 뿌리면 괴로워하며 도망치게 되는데요. 역시 벌레 잡는 데는 애플... 악마 숭배자였던 아버지의 집을 상속받고 젊은 나이에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된 주인공 조나단은 어느 날 지하실에서 아버지의 유품과 악마 숭배 관련 책을 발견한 뒤곧 흑마술에 심취하여 아버지를 따라 악마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집에 물이 새셀 정도로 강력한 흑마술을 거행하여 마치 지옥같은 비주얼의 고블린들을 소환하게 되는데요. What the hell's in there? 루카 베르코비치 감독의 1 9 8 5년작 볼리스에서는 비록 정리된 느낌의 비주얼은 아니지만 다양한 종류의 고블린들이 등장합니다 기본적으로 13세 이상 관람이 가능한 거의 전 연령층을 타겟으로 한 작품이었던지라 극중 등장하는 고블린들의 모습은 마치 호러버전의 뽀뽀뽀를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래에도이 영화의 킬링 파트를 담당하고 있는 친구들인 만큼 나름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올킬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특히 2편부터는 아예 이 친구들이 메인으로 등장하며 시리즈의 마스코트로 자리잡기 시작 전작보다 훨씬 다이나믹한 태아클들을 선보이게 되는데요. 정성껏 다듬은 전기줄로 짜릿한 쾌감을 맛보게 해주는 건 기본이고 범퍼카 타던 사람을 한바퀴 돌려버리는 블록버스터급 액션을 연출하는 등 정신줄 내려놓고 보기 딱 좋을만한 장면들을 각막에다 곱게 새겨주셨더랬습니다. 뭐 암튼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저한테는 이 장면이 가장 깊게 와닿았었네요. 유럽판 전래동화 이빨 요정에서 모티브를 따온 트로이 닉시 감독의 2010년작 돈비 어프레이드는 다크 판타지와 고딕 호러가 접목된 길레르모 델토로 스타일의 작품으로서 어린이들의 꿈과 희망을 무참히 짓밟아서 귀아되기를 날려버린 겸신파괴의 영화였는데요 여기서는 무려 어둠 속에 숨어 살며 인간의 치아를 먹이로 삼는 괴물들이 출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친구들은 어린아이의 치아를 유독 더 좋아했었죠. 일반적으로 이빨 요정이라고 한다면 대략 이런 느낌을 떠올리게 되지만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뭐랄까 마치 얼마 전에 우동집 오픈한 야마다상이 장사가 잘 안돼서 폭삭 늙어버린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이 친구들 생긴 것답게 하는 짓도 꽤나 얍삽한 편인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살살 꼬셔 잠긴 문을 열게 한다거나 입이 잘안 풀리자 강제적으로 납치를 시도하고 무려 연장을 사용해 상대방을 갈라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등 이래저래 아주 질 나쁜 행동들을 서슴치 않는 괴물계의 범죄조직 같은 놈들이었습니다. 암튼 여러가지로 위험천만한 녀석들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기본적으로 빛을 싫어하고 맷집이 두부 수준이라는게 그나마 위안이 좀될것 같네요. 갑작스러운 해저 지진으로 인해 바위 틈에 갇혀있던 고대의 피라냐들이 깨어나 노인 한 명을 골로 보내며 시작하는 영화 조 단테의 1978년 원작을 알렉산드르 아야 감독이 신명나게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중석기 시대부터 생존한 바다의 괴물 원시 피라냐를 소개합니다 원래 피라냐의 생김새가 의외로 순둥순둥한 느낌인 반면 여기 등장하는 원시 피라냐는 실제보다 훨씬 살벌해진 비주얼로 대역변 새빨간 눈에 강화된 턱, 날카로워진 이빨 등 전반적으로 괴물같은 느낌을 강하게 심어주고 있는데요 일단 피냄새를 맡으면 광분에서 달려드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단 수초만에 희생자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징기한 장면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급기야 막판에는 비키니 파티가 한창인 해변가를 습격하여 바닷물을 빨갛게 물들일 만큼 엄청난 재난 신을 선사해 주었었죠.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 사단을 내버린 녀석들이 아직 완전한 성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So, where the parents? 평화롭고 한적한 작은 섬마을 에린 아일랜드 어느 날 이곳에 우주로부터 불청객들이 날아오게 됩니다. 물컹물컹한 촉수를 이용해 인간을 습격하며 마을 사람들을 하나둘 골로 보내버리는 우주괴물의 등장 기본적으로 두 종류의 생물체를 연상시키는 몰캉몰캉한 촉수같은 다리를 가졌으며 몸 중앙 부분에 커다란 입이 달려있어 여기서 나오는 혀를 통해 먹잇감의 피를 섭취한다는 설정인데요 알에서 갓 깨어난 그래버는 촉수가 덜 발달된 모습으로 나름 귀염귀염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체가 되면 몸집이 집채만해져서 사람을 한입거리 간식으로 삼아주시고 가벼운 손짓 한번으로 장외 홈런을 날려주시는 등 세상다양한 모습을 선사하게 됩니다 참고로 특이한 점이 있다면 바로 알코올에 알러지 반응을 보인다는 점인데요. 섭취한 피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일 경우 쇼크 반응을 보이며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상태가 되려면 술을 떡이 되도록 퍼마셔야 한다는 건데요. 아무튼 그 덕에 동네 사람들이 한데 모여 뜻밖의 술잔치를 열게 되었으니 어찌 보면 참 고마운 녀석이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우주 감옥에서 탈출한 외계의 흉악범들 크라이트는 왕성한 식욕을 통해 무엇이든 먹어치우는 역대급 먹성을 자랑하는 친구들입니다. 복실복실한 털복숭이 몸에 커다란 입을 가졌고 얼핏 보면 한 3초 귀여워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더 귀여운 느낌? 사냥 시에는 구르기를 시전하여 상대방을 향해 튀어오르거나 몸에 있는 독침을 발사해서 아야하게 만드는 등 상큼발랄한 공격 스킬을 자랑하고요. 외계인답게 지능도 높은 편이라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은 물론 수월한 사냥을 위해 집안의 전기를 끊어놓는 치밀한 면목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런 흉악스러움에 비해 하는 짓을 보면 나름 장난기가 다분한 편인데요. 아무래도 그램린의 영향을 받은 작품인 만큼 비슷한 느낌들을 많이 자아냈었죠. 참고로 이 영화에는 크라이트들을 섬멸하기 위해 파견된 바운티 헌터라는 우주 사냥꾼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형광색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민자형 얼굴이지만 각 행성에서 눈에 띄지 않게 활동할 수 있도록 어떤 얼굴로든 변신이 가능하다는 설정입니다. 문제는 크라이트들이 지구에 오자마자 뛰어난 적응력을 보여주었던 것과 반대로 얘들은 괜히 교회를 때려부수고 볼링장에서 역사의 길이 남을 스트라이크를 선사하는 등 이럴 거면 뭐하러 지구인으로 위장했나 싶을 만큼 개막장 난동을 부리고 다니는데요. 하긴 크라이트 몇 마리 잡겠다고 집한 채를 날려먹는 친구들이었으니 사실 신분위장 따위는 중요한 게 아니었을 수도 있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마을을 덮쳐온 정체불명의 안개 마트 안에 갇혀 가까스로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안개 속에서 지금껏 보지 못했던 미지의 존재들과 조우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주제에 맞게 상대적으로 적당히 자그마한 녀석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놀람> Like 마트 안의 불빛을 보고 달려온 이놈들의 이름은 스콜피온 프라이 일명 정갈파리라고 불리우는 녀석들인데요 마치 모기를 연상케 하는 몸통에 파리에 날개를 붙여놓은 느낌 거기에 정갈의 꼬리를 달아놓은 끔찍한 혼종의 비주얼을 자랑합니다 게다가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쏘이게 되면 환부가 부어오르면서 기참한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또한 푸테로 버자드라고 불리는 이 녀석은 스콜피온 플라이를 먹기 위해 마트 안으로 돌진해오며 첫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4개의 날개와 2개의 다리를 가진 익룡 괴수로서 주둥이 위쪽 끝부분이 날카로운 갈고리처럼 되어 있어 한층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쨌든 얘네들까지는 뭐 그럭저럭 투닥거릴 수도 있고 나름 귀여운 구석이 있었다면 옆가게에 있던 이 그레이 위도어라는 녀석은 생김새답게 거미를 모티브로 한 녀석인데요. 산성의 거미줄을 발사해 상대방을 녹여버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끔찍하게도 희생자의 몸 안에 알을 낳아서 번식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덕분에 영화에서는 이 친구들한테만 총 5명이 죽어나가며 가장 많은 킬수를 기록한 괴물이 되었죠. 아무튼 미스트에는 이밖에도 다양한 괴물들이 등장하게 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You c 죠 <놀람> 차이나타운의 한골동품 가게에서 발견된 의문의 생명체 일명 모과이라고 불리우는 이 생명체는 주인공 빌리의 집에 들어오게 되면서 기즈모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데요. 귀염귀염한 외모에 애교도 많고 말도 잘 듣는 아이였지만 사실 모과이를 기를 때에는 반드시 지켜야 할세 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물을 멀리할 것 모과이의 몸에 조금이라도 물이 닿게 되면 등을 통해 번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 모과이 농장을 운영할 계획이 아니라면 이런 짓은 피하는게 좋겠죠 두번째 빛을 조심할 것 강한 빛은 모과이와 그랩린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특히 햇빛을 쏘이면 자칫 죽을 수도 있으니 가장 위험한 행동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세번째 자정이 지난 후에는 절대로 음식을 주지 말것 만약 모과이가 자정 이후에 음식을 먹게 되면 곧 고치처럼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전의 귀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는 살벌한 외모를 가진 그렘린이 탄생하게 됩니다 만약 2단계까지 오게 된다면 이제부턴 여러분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겠죠? 이분들을 부르세요 어쨌든 이런 영화에서 규칙이란 건깨지라고 있는 법 결국 빌리의 마을은 금세 그랜린들의 놀이터가 되고 마는데요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온갖 폐악질을 부리고 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었죠 참고로 이편에서는 그랜린들이 각종 유전자 실험약품을 섭취하여 더욱더 다양한 개성을 가지게 되는데요 일단 그랜린들을 진두지휘하는 브레인 그랜린부터 시작해서 각종 야채를 믹스해 놓은 식이섬유 그램린 박쥐 유전자로 하늘을 날수 있게 된 그램린은 물론 보기만 해도 짜릿짜릿 몸이 떨리는 전기 그램린과 키스를 부르는 입술의 소유자 미녀 그램린까지 그야말로 폭풍 같은 개성을 가진 그램린들의 대향연을 맛볼 수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무튼 이후 이런 종류의 크리처물은 모두 그램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될 만큼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는 친구들이 아니었나 싶네요 마지막은 영화 에일리언 시리즈에 등장했던 일명 유충 운반책 역대급으로 그로테스크한 비주얼을 자랑하는 페이스 허거입니다 평상시에는 에일리언의 알 속에 잠들어 있으면서 때를 기다리다가 알 주변에 숙주가 나타나면 지체 없이 서프라이즈를 시전하며 숙주의 얼굴을 향해 날아오르는 페이스 어거는 강력한 힘으로 얼굴에 달라붙어 숙주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후 몸에 붙어있는 관을 식도로 밀어넣어 유충을 삽입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마친 페이스 어거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 죽게 된다는 설정입니다 비주얼적으로나 하는 짓거리로 보나 시리즈에 등장하는 그 어떤 개체들 보다 가장 흉악스러운 녀석이며 모든 시리즈에 적어도 한 번은 등장했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녀석이죠. 참고로 기거가 그린 초기 컨셉 아트를 보면 오히려 지금은 많이 귀여워진 거구나 싶을 만큼 훨씬 투박한 모습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저런 이유로 시리즈의 메인 크리처인 제노모프 만큼 유명하고 인기도 많은 캐릭터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 페이스 허거를 통해 탄생하게 된 에일리언은 대체 어떤 괴물인 걸까요